네 안녕하세요 아이엠 툴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추천하는 가정용 충전 공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 제 구독자들은 좀 의아하게 여기 실 겁니다 어, 초반에 제가 가정용 전동 공구로서 충전 제품을 권하지 않는다 라는 컨텐츠로 한세 편을 찍었으니까 말이죠 제 원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 GSB 10R2 인데요. 어, 저희 가게에 오셔서 이제 손님들께서 이제 어, 가정용 충전 공구를 찾으시면 저는 이제 초반에 언급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쌀라쌀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GSB 10R2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어제 말을 믿고 GSB 시발리를 사가시는 손님. 두 번째, 아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가시는 손님. 세 번째, 본인이 이제 좀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 손님이 원하면 판매자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충전 공구를 어, 달라고 하시는 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 저는 세 번째 어, 손님의 니즈에 맞게 어, 물건을 하나 추천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ES산업의 LH120 충전 햄머 드릴 드라이버입니다 가정용 충전 공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어, 디월트 스테디셀러인 DCD-796을 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어, 저희가 이제 디월트 대리점을 하니까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DCD-796은 물건은 좋은데 가정용으로 어쩌다 한두 번 쓰기에는 단가가 좀 셉니다 제가 아는 어, 디올트 영업사원분도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본인 친구분께서 가정용으로 쓰게 어, DCD-796 좀 싸게 안되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디올트 영업사원분이 아니 가정용으로 그걸 왜 쓰냐 그거 너무 비싸다 쓰지 말고 딴거 써라 저렴한거 많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렇듯 어, DCD-796은 어... 물건은 좋은데 이제 고스펙이고 단가가 비싸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기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왜 ES산업의 LH120을 추천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영상을 꽤 보신 분들은 제성향을 아실 텐데 저는 AS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소모품도 아니고 이제 충전공구 샀는데 AS가 잘 안된다. 좀 그렇죠 그래서 as적인 측면을 고려했고요 를그 다음에 두번째는 단가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두 번 쓰는 가정용인데 너무 비싸면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es산업의 lh120입니다 짧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베어톨 하나, 배터리 둘, 충전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보면 리튬 이온이라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7 2 w C가 보이죠 요거는 이제 18V 곱하기 4.0Ah를 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20V라고 되어 있는데 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죠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치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18V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최대치로 표기하기 때문에 맥스 20V라고 표기한다 했었죠 그러면 사실 여기 이제 맥스를 적었어야 되는데 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ES 산업에서 뺀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두개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 끼우면 이렇게 led 불이 나오고요 너무 자주 봤죠 토크는 여진 보이다시피 21단 그 다음에 햄머 드릴 드라이버니까 햄머 모드 그 다음에 드라이버 모드 드릴 모드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앞에는 키레스척 입니다 속도는 1단 2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es 어, 산업에서 만든 홍보물 여기 보면 DC 모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BLDC랑 이제 브러쉬랑 이제 제가 비교를 한번 한적이 있죠. 그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DC는 이제 Direct Current라고 해서 이제 한마디로 배터리를 뜻합니다. 이제 DC 모터라는 뜻은 즉어 전기의 공급원이 이제 배터리에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 그럼 뭔가 좀 아쉽죠. 어, DC모터라고 적어놓은 걸 보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어, 브러쉬리스 모터는 아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만일에 브러쉬리스였다면 DC모터가 아니라 BLDC라고 적었겠죠 그런데 어, 모 어, 인터넷 판매중개 사이트에서는 LH120을 어, 브러시리스모터라고 표기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ES산업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LH120은 BLDC가 아니라 카본 브러시 모터라고 직접 이야기해줬습니다 즉 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알아야 안 낚이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요게 어 공구 구매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